응. 네, 여러분, 아침에 골프 레슨이 있는데 좀 늦었어요, 지금. 응. 응. 책상이 너무 난장판인데, 저는 지금 야근을 하고 있답니다. 담주에 투심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보고서를 수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투심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7시가 넘었거든요. 어, 저녁을 따로 못 먹어가지고 제가 점심에도 샐러드로 대충 때웠기 때문에 나가서 저녁을 먹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영 언니가 광고하는 BBQ에 왔고요. 이거는 더블 치즈볼 그리고 핫 크리스피 치킨을 시켰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 돼서 맥주는 안 마시고 물을 먹으려고요. 여러분 저 요즘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치킨을 먹고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시에요. <웃음> 일단 은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퇴근을 할게요. 아아아 여러분, 저 오늘 선기 오빠랑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얼굴 출연 가능하신가요? 환절 아, 없어요. 네. 아, 선기 오빠는 저랑 같이 VD 하고 있는 오빠고, 내가 고마운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웃음> 짠합시다. 짠 응. 네? 음, 중교 오빠도 알던데? 아, 준규 오빠보다 나이가 많구나 얼굴도 야, 야랬나. 아, 야, 급파 신장누구야 강원이 후배 그래 가지고 지 이번에 구일 나도 가해 음. 단독 처네. 세도다고더라고 그런게 아니라 너는 대학교 친구였나?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자기 그날 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교반 같이 가져가 언제 가는데? 우리는그 전주 그래서 지효를 알게 되고 하면서 소개는 자리에 있어서 원래 우리끼리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네, 그날 잘 기억한 거야니지 월요일, 4월, 월요일 섬서야산으로 예, 소위가 만들어져 있어 오늘 우 안하고 은혜, 참나물 이렇게 들어가서 능량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따라 드시라고 이렇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또 라이브 짜 드셔도 되고 요 네. 중간에 짜주셔도 더.. 예. 음.. 썸먹으면 예. 좋더라 흔들리는 동안에만 네. 살짝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상체가 약간 내려왔어 흘러서 저 <웃음> <전체가> 반대로 흘리고 <웃음> <웃음> 이 r 에 등록할 게 있어서 야근을 살짝 하고 그리고, 호캉스에 왔습니다. 고거는고회인데 환승연애 보고서 이거 먹으려고요 환승연애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목소리> 저는 점심시간에 백신을 맞고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답니다. 백신 맞았는데 저 약간의 미열만 있을 뿐 별로 아프지 않아요. <웃음> 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오늘 골프를 못갈것 같아가지고 빨래 좀 정리하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오늘은 좀 쉬려고 합니다. My Eilish, the best of me, the best of me. Sturdy, secure, lucrative, but the more I research is on whatever you see, because it's going to be what you kill. 여러분, 저는 저녁으로 만두를 먹을 거고요. 오늘부터 빌리언즈 새로운 시리즈가 나와 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먹으려고요. 일단은 예전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서 이전화 먼저 하나 보고 있어요. l l I think if you don't trust me, you can buy my position out. That's a story that doesn't hurt the company. I just want what's best for the Ah, oh, welcome. Thank you for coming. especially him he's in town beyond the chance to catch up you mean mm -hmm. uh well thomas a q u i n a s price n because we n o n t send the papers aren't h o and i also envisioned him parachuting back into our fair city the man likes to play the angles at football and basketball and horse racing you know only rich people get embarrassed by money t o m 아, 여러분 저 오늘 이 목걸이 하고 가고 싶었는데 아, 진짜 너무 엉켜가지고 도저히 이거 풀다가는 제가 오전 미팅이 있거든요.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웃음> 오늘은 이거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을 할 거고요 집에 들렸다가 어 제가 클렌징 오일도 사야 되고 물도 사야 되고 이것저것 사야 되는 게 있어서 집에 들렸다가 다시 나오려고 티켓 편성 를 입력하시거나 멤버십의 QR 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카드를 끝까지 미루세요. 카드를 가져갈게요. 오늘 저는 장을 보고 왔고 아집 밥하기 너무 귀찮아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넷플릭스 보면서 요거 보고. 저는 일을 조금 더 해보려고요 é c o u v r i r l e c a t t e t ê s o u r e u a côté. e n r e j o l e s mec e s peut-être jouer le i s e e s t e s e i e <목소리도> 아, <왜> 이렇게 꼬였니? <목소리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진짜 40분은 걸린 것 같은데 어쨌든 목걸이를다 풀었고 저는 설거지했고 후식으로 비옷떼를 먹으려고 원래는 내일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있는 걸 알아버리니까 먹고 싶어요 지금 Un homme ou quoi On n'a pas affaire à un gamin là. 32 ans, o i e l e s t u p i l qui est parfait r Et u t r i que ce faux p r o f i t de l'homme parfait fonctionne 여러분 저는 자기 전에 이 책을 읽었는데 100페이지 딱 읽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니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12시가 좀 넘어가지고 저는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로 선물 받은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할 거예요. 크아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고요 제가 요즘에 약간 새로 사거나 선물 받은 가방 중에서 진짜 제일 마음에 드는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고 저 만드시는 거라서 배송이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여기 버클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버클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사이로 열어가지고 안에 물건을 넣는 편이에요 장감도 약간 카멜색 같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공간은 엄청나게 넉넉한 편입니다. 옆모습은 약간 이렇게 엄청 각지지는 않은 가방이고요. 이게 그 가까이 보면 은 진짜 스티치가 완전 고급스러워가지고 제가 약간 스티치... 좀산 티나는 가방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뭐 가방이 사실 좀 원래 고가이기도 하지만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의 가방입니다. 원래 다른 제품을 찍은 사진에 요 가방이 같이 올라가 있었는데 가방이 뭐냐고 물어보는 인스타 댓글이 정말 많고 사람들이 저장을 엄청 많이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예쁜 가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저는 오늘 이 가방을 들고 나가볼게요. 들어갈... 여러분 저는 진짜 제일 친한 람사여 언니 오빠들을 만나러 이사에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뷰가 좋을 뻔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별로네사 먼저 들이 연어 요리 안에 버린 채소 같이 같이 함께 드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임책이 야, 요영광한줄 나는 네. 한마디도 안했어 그렇게 준비해드리고요 선임이 나면 책이야? 그래가지고 누나 누나랑 커피 마셨거든 와. 같이 먹먹고 우와 이 뭐야 왜이렇게 야 어, 분리형 원룸인데 1.5름이야? 음. 아 지금 연봉이 봉이 높아야 돼, 허이덕이 아니야, 딴데 보낼 수도 있어. 어디? 어? 다른 어디? 어, 어디? 어디 전주 전주 어디, 어디 저기. 아니면 약간 불산 이런 데 유니스왑을 하나 만들어서 돈 먹으면 안이 빨리 가이금 오래 키면 즐겨지니까 손오비실 때 건져 드시면 되시고요. 삼자점 시켜서 아, 네. 트레이딩 시켜가지고 삼자점. 아 약간 야구 선수다. 어 야구 단장. 진짜 크다. 근데 그걸 조이기 빠지거아니 거기 말고도 납품은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어, 네, 다음 주에 투심이 있는데 보통 투심이랑 그 투자금 납입까지 일정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하는 거는 좀 빠르게 진행해야 돼서 원래 투심 끝나고 준비했던 서류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약서가 나와가지고 야근하는 동안 계약서를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어보고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해야 될 조항이 있거나 그러면은 회사에 다시 요청하려고요 여분 계약서 검토를 마쳤고요. 역시나 제가 또 딴지를 걸 부분이 보여가지고 대표님이랑 같이 투자하시는 다른 기관 심사님한테 일단 메일은 보내놨습니다. 저는 팔이 별로 안 아파서 오늘은 골프를 가볼까 해요. 그래서 슬슬 나가보면 될것 같아요. 보면 저는 골프를 치고 왔고 씻었고 오랜만에 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씻었고 책을 읽으면서 아휴 지저분해. 책을 읽으면서 머리를 선풍기로 그냥 대충 말리려고 합니다. 아니 10월에 이렇게... 7시 반이 되었는데 하긴야되는데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 읽어버렸어요. 되게 되게 괜찮은 소설이었어요. 공감되는 것도 되게 되게 많고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많이 위로가 되고 아 저는 이상하게 몇몇 몇몇 글에서는 좀저 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슬픈 내용은 아닌데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 작가님의 다른 소설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야 될것 같아요. 자 볼게요.